조개 안에 꽃게가 들어있었어요 자. 응. 알았어 알았어. 손 이쪽 손. 할 때도 아스토라 아니야. 에어. <웃음> <웃음> 도라 아니야. 뭐? <웃음> 짠. 빵. 음. 짠. 오늘은 실뜨기를 할 건데요. 요즘에 집에서 할수 있는 취미 생활로 이 자이언트 얀실로 만드는 가방 만들기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1kg짜리 실을 구매했습니다. 이거 만들면 이거 못 먹으니까 이거부터 좀 먹어봐야겠어. 가방. 아, 그렇다. 죄송합다배르다이정도 <웃음> <파벌르다>. 음 <놀람> 어, 여유를 두고. 교실로 이렇게 세개 만들었는데 이거는 7코 떠서 만든 숄더백이고 얘는 옥 5코로 떠서 만든 이렇게 투트백 그리고 이건 진짜 애매하게 남아서 바프리 베개 만들어줬어요 저 같이 섞어서 썰었는데 응? 땀은 못 시켰나 말해다줄게 시켰나 없었는데? 응. 꺼내도 시켰잖아. 오늘 야 진짜 나는 아니 그너기너너어 여기. 너너너너너 왜지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야 아니 먼저 치즈 먼저 먹어봐. 어 저... 먹었다. 맛있다. 와 주식 아니야. 얘 이거 진짜 맛있다. 아, 프리데요? 안녕. 아니, 아니, 방금 그 영상 보고 아, 어, 그러니까. 네, 유 s 스토리 보고 뭔가 를있어요 어, 그렇게 막이렇게막 이렇게 가려서그니까 진짜 반가웠어요. 근데 아. 네. 여기 2층에 브레디 포스트, 프레첼 파는 데인는데 완전 핫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프레첼 포장을 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짠! 음, 로브게 커피! 조그매진 것 같지? 아 맛있겠는데요? 저거는 뭐 뿌려져 있네? 저거는 버터, 페퍼 맛이래. 안 샀어? 샀는데 언니가 음, 귀여워. 음. 이빨이 너무 귀여워. 입밤이 너무 한창 타. 빵, 오늘 저녁도 빵을 먹어볼게요. 생크림과 오일크림 섞인 듯한.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준거녕 안녕. 안녕. 안주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마루야. 마루. 마루. 음, 이거 속밥. 그래아고또이렇아 얼른 먹어. 고마워. 그 맛은 나는데? 3분 4분 5분 다? 음. 맛있는데? 응, 음, 예고 맛있네. 그냥 거기 들어가는 거 싫어. 그러니까 언니 때문에 고기안 앉는 거야. 그치? 음. 케이크도 먹을 거지용.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힘들어. 하나, 둘, 셋. 됐어. 엄마어 먹고. 응. 내가 안쓰니어 응. 엄마 아까 엄마. 그거밝 생크림 맛있이 거. 나도 메이픈 거막먹얼마 들어 있더라. 고기는 절대 안 된다. 버려야 돼. 서서 몰라. 저번에 만들었던 자이언트의 실 너무 예뻐가지고 이번에 베이지색으로 또 만들려고요. 요카프 같이 실이 2kg로 가방 4개랑 뿌리방석, 재방석 이렇게 만들었어요. 짜자잔! 나도 내일 축구 틀어놓고 똑같은 시간 러닝머신으로 뛰어볼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